구독 부탁드립니다. 진심으로요. 제발. 어. 5번 강화하게 하면 되잖아. 포스터 아까 터트렸으니까 저거 하자. 5번 강화 성공하기.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 만약에 이거 안좋은것 뜬다 진짜 각오해라 박정무 진짜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좋은것 뜬다 진짜 각오해라 박정무 히어로즈부터 운, 운 본다 히어로즈부터 운 본다 럭키 오어로즈 상자 아니면 저번럼 150억 뜨면 나 진짜 대박난다 지금이다 제발 그래 보냈다 괜찮아 이시 밀런 같은 것도 좋긴 해. 뭐 하...